요거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여기를 글리터로 채울 거면 글리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는 저는 지금 똑같이 마블을 할 거기 때문에 릴리 화이트를 하게 채워줄실 필요고요. 없 살짝 모자르게, 살짝 모자르게 해주세요. 왜냐하면 여기를 계속 이렇게 아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모자르게 해주시면 돼요. 자 방법 똑같아요. 근데 브러쉬가얘 되게 조그맣잖아요. 그래서 브러시를 바꿔볼게요. 브러쉬 통통한 세필. 마이 차크도 먼차도 해주고 브러쉬로,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히고 닦아내고 있어요, 지금. 이렇게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 호일이랑 그리고 금박을 얹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손톱에 한 거랑 똑같아요, 방법은. 자 아,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도 많이 안찼죠?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경화할게요. 자그 다음에 베이스 미경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되게 조그맣잖아요.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덜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핀셋 끝으로 이렇게 찢으시면 편하게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보이세요. 자, 여기서 제가 고 핀셋 끝으로 얘를 이렇게 톡 찢은 다음에 콕 얹어주고, 톡 찢은 다음에 콕 얹어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손을 한번 꾹, 손을 한번 꾹 하면 쫙 펴졌죠? 진짜 조그할뿐이지 손톱에 하는거랑 순서는 똑같아요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립. 경화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오즈탑 비경을 닦아주고요. 자, 젤 스타터랑 스탠다드 화이트. 6싱 미싱 해가지고. 이때 농도 조절이 중요해요. 그리고. 과 그리고 컬러 있는 경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올려주시면 돼요. 할 때는 채필 브러쉬 채필 브러시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손톱에 할 때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마블 색. 자 여기에서 이제 라인 그려줄. 똑같이 선 넣어주시면 돼요. 뭐, 최대한 라인 넣었을 때는 얇게 넣어주시는 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얇게, 얇게. 매트탑으로 마무리할까요? 아니면 유광탑으로 마무리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매트탑으로 할게요 그리고 탑으로 마무리 하실때는 여기 위를 에 평평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볼록하게 해주시던지 어느 어쨌든 간에 여기 맞춰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. 이렇게. 짠.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거 손에다가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셔츠 하나 딱 올려주시면 예쁘겠죠